한 활동은 잉글랜드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돌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. 두 아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경선 부창이 앞장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안하다.